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알려주는 공대 남자 화홍남입니다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는 저번 영상에서 올리브영에서 슈렉팩이랑 로즈마스크팩 이두 가지를 제가 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두 가지를 이용해서 오늘 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약간 <웃음> 이렇지만 여기다가 머리를 하나 고정해 놓고 그 다음에 갑질 제거 하기 위해서 슈렉 팩을 먼저 이용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슈렉 팩을 가지고 한번 해 볼게요. 여기 있는 실리콘 뭐라 그럴까? 주걱 이런 거는 그냥 어 세트로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괜찮네. 여기 위에다가 짜서 발라 보도록 할게요. 슈렉 팩이고 그다음에 피로프팩으로써 발라내고 뜯어내는 팩이에요. 이거는 뜯어내는 팩이에요. 음... 확실히 주걱이 있으니까 편하긴 하네요. 손으로 하면은 되게 끈적끈적하게 되거든요. 이런 피로프팩은 뜯어내는 팩인데, 근데 뜯어내는 팩... 치고는 상당히 이 슈렉팩 같은 경우에는 발림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원래 굉장히 꾸덕꾸덕하고 그렇거든요. 잘 뭉치기도 뭉치고. 근데 이러한 툴을 이용해서 쓰니까 확실히 좀 뭔가 더 바르는 것도 편하기도 편하네요. 저는 항상 손으로 이용해서 발랐거든요. 그래서 같은 경우는 기존 슈렉팩이랑은 어, 크게 다르진 않는데, 뭐라 그랬까 조금 더 휘발 냄새? 휘발성 냄새가 살짝 나긴 해요. 휘발성 냄새가 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지금 가루같은거 보이는거는 팥가루 기존에 들어가있던 팥가루하고 그런 녹차가루 이고요 이게 생각보다 이걸로 발르니까 진짜 좀 많이 바르게 되네요 원래는 이렇게 많이 안 바르거든요 이거 피로토팩하면 근데 이게 아마 정량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지금 몇번 짠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좀 커서 그런걸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와, 머리가 완전 큰건 아닌데 그냥 보통 <웃음> 성인 남자 사이즈거든요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몇번을 짰는지 지금 한 19, 18번? 짠거 같아요, 그죠? 1900번 계속 짜, 짜서 계속 바르고 있어요, 지금. 근데 보통 팩을 하게 되면은 이런 피로포 팩 같은 거 하면 끈적끈적하고 발림성도 좀 그래서 아까 전에 발랐던 이런 거짠 거에 한세번 정도 짜면은 다 발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 없이도 막 바르고 있기도 한데 제 생각으로 좀 많이 지금 발려지기도 하고 많이 발랐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거 이제 15에서 20분 정도 마르면 뜯어내는 팩인데 이팩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뜯어낼 때좀 궁금하긴 해요 이게 얼마나 깔끔하게 딱 뜯어질지 왜냐하면 달림성 이 계속 얘기는 하지만. 다른 팩에 비해서 되게 좀 좋은 편이라서 뜯어낼 때도 지금 싹잘 뜯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바른 것 같아요 다 발랐는데 양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지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많이 바르게 되고요 바르면서는 약간 좀 본드 냄새라 그래야 되나? 본드 냄새까지 그런 독한 향은 아닌데, 약간 그런, 어, 살짝, 알콜 향은 아닌데, 그 비스꾼무리한 향이 살짝 이 나요. 그리고, 기존 슈레팩과 마찬가지로, 바르는 즉시, 약간 좀 모공 수축과 같은 그런 쿨링 효과가 지금 있어요. 멘솔이 들어갔는지, 싸한 느낌도 있고,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지금 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기존 시력팩은 이렇게 바른 다음에 씻어내는 거지만 이팩 같은 경우는 뜯어내는 거예요 제가 올리브영 하울 영상에 소개해드렸다시피 그래서 이 상태로 지금 15분, 20분 정도 한번 마른 후에 한번 다시 카메라를 켜서 뜯어볼게요 얼마나 잘 뜯기는지 그러면 저는 15분 정도 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을 재서 계속 이렇게 얼굴 하면서 체크를 했거든요 이렇게 해도 제가 안 묻긴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있었냐면 30분을 있었어요 30분을 있었는데 이팩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 굳이 뭐라 그럴까 도톰하게 발라야 되냐, 좀 얇게 펴 발라야 되냐 하면, 이런 피로포백은 살짝 좀 얇게 바른 다음에 뜯어내야지 잘말르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어, 카메라를 보면서 도포했잖아요? 근데 이걸 다 도포하고 나서 마르는 동안에, 제가 거울을 보면서 봤는데, 굉장히 두껍게 발랐더라고요. 진짜.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발고 나서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손으로 치고 브러쉬로 계속 이렇게 발라서 그런데 이 밑부분하고 이 아래 부분하고 턱 부분이 이렇게 흘러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카메라를 봐서 카메라에는 이상하게 그렇게 두껍게 바른 티가 많이는 안 나는데 제가 정말 두껍게 발랐더라고요. 근데 설명서를 또 봐도 이게 도톰하게 바른 다음에 15분 후에 피부에 조이는 느낌이 들면 위쪽으로 떼어줍니다. 했거든요? 근데 도톰한 거는 제가 진짜 이렇게 바른 게 도톰하게 바른 거예요. 근데 이 도톰함으로 바르면 15분 정도 흘렀을 때 절대 안 말라요. 절대 안 말라요. 지금 저도 위에 부분에 약간 좀덜 말랐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이 이마 부분이 그래서 이게 도톰하게 바르기보다는 차라리 좀 얇게 얇게 바르지만 너무 투명하지 않게끔 바른 다음에 띄어내시는걸 추천해 드리고요 도톰하게 바르고 완벽히 마르려면 제 생각에는 이거 한 40분? 40분 정도 하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30분 하고 지금 시간 경과됐는데도 한 30, 한 2, 3분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팩을 한번 지금 뜯어볼 건데 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얇게 안 바르고 너무 두껍게 바르고 잘 마르지도 지금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많이 잘 마르지도 않아서 어 깔끔하게 뜯어낼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여기서부터 자꾸 뜯어볼게요. 지금 뜯어내죠. 뜯어내는 게 보세요. 이렇게... 이런 데가 덜 말라 있으면 은 끊겨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좀 얇게 하고 이렇게 잘 바른데는 이렇게 지금 잘 뜯기죠. 예, 네, 보세요. 이렇게 잘바른데는 이렇게 잘 뜯겨요. 그래서 확실히 워시오프팩류보다는 이런 피로 프팩이 번거롭긴 해요. 번거롭고 이렇게 안 뜯어지 음,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보세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좀 피존 부위라서 유분도 있고 지금 여름철이라서 좀 습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좀 아직 체온이 가고 하니까 끈적거려요 끈적거리고 이렇게 약간 좀 지저분하게 뜯기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 그렇게 피로포팩 에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듯이 정말 이렇게 싹 바른 다음에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싹 진짜 탁 뜯기는 거는 진짜 이런 팩 저도 한 10번 한다 치면은 한 두세 번 두세 번 정도 그렇게 뜯겨요 그 외에는 그렇게 잘안 뜯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 오히려 제가 도톰하게 바른다고 했는데 이게 설명서대로 바른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0분, 40분 정도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뜯어져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다 만져봤는데 더 이상은 안 뜯어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물로 씻을 수도 있어요 물로 씻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돌돌돌돌 이렇게 지우에 지우듯이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요, 저는. 그냥 씻는 것보다 이렇게 돌돌돌돌돌 돌 하면은 뭉치죠? 뭉치면서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피로프 팩으로 뜯어내는 팩이에요, 뜯어내는 팩. 그리고 뜯어내면서 그런 뭐랄까, 노폐물이라던가 묵은 각질들이 뭉쳐나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할 때도 있고, 그냥 지우개 지우듯이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아래가 이제 되게 더럽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화장실 가서 하긴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또 뜯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문질문질해서, 뭐라 그럴까, 각질이라던가, 묵은 노폐물을 이렇게 뜯어낸 다음에, 세수를 해요, 저는. 세수를 안할 수가 없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 다할 거예요. 해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분 공급에 마스크 팩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각질 관리를 해주는 케어랑 수분을 이제 그 이후로 해주는 케어를 같이 해주면은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어 일단은 좀 슈렉 팩 같은 경우 좀 망한 것 같아요 이거. 이건 좀 망한 것 같고 이거 제가 화장실 가서 깨끗하게 한번 씻고 그 다음에 수분 공급을 위해서 아이소이에서 나온 저번 날에 말씀드린 이 로즈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이거 깨끗하게 한번 싹 씻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가가 지금 고지 깨끗하게 씻고 왔거든요 근데 팩하다가 진짜 신경질 날수 있어요 저같은 경우도 지금 그랬거든요 지금 이런 피로프팩이 머리카락 같은 거 원래 사실 헤어밴드 같은 거 하던가 하는데 보통은 저처럼 그냥 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머리카락이 붓고 막 눈썹에 붓고 이런데 붓고 하면 잘안 떨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보통 쓰는 방법이 해면 스펀지 아시죠? 해면 스펀지로 이렇게 싹싹 하면 은잘 떨어져요 한번 추가적으로 제가 팁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런 거잘안 떨어질 때 해면 스펀지로 피부 이렇게 싹 닦아주시면 잘 떨어지거든요 근데 어 지금 이 팩에 대한 느낌은 뭐냐면 제가 나중에 한번 더 사용해 본다면 더 얇게 사용을 해보겠지만 굳이 지금 슈렉팩이 진흙팩으로 돼 있어서 워시오포팩으로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가성비도 좋고 그에 비해서 효과도 좋고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런 뜯어내는 피로프팩을 비롯해서 다른 이렇게 문질러면 뭐 제품이 나는 그런 슈렉팩이라던가 그런 게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굳이 다른 브랜드라던가 다른 라인에서 이런 팩을 낸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슈렉팩이 가지고 있는 그 워시오프팩이 있는 상황에서 이 팩을 어 쓰시라고 제가 말하는 거는 좀 비추천이에요 비추천이고 그냥 쓰시는 분들은 그냥 워시오프팩으로 쭉 가시고 이게 솔직히 쓸 사람은 어좀 각질이 그래도 좀안 지워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피로프팩, 뜯어내는 팩이 훨씬 더쫙 뜯어내는 더잘 지워지는 게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근데 피지 흡착, 모공청정 이라는 어, 타이틀을 일단 똑같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추후에 사용한다면 코팩이라던가 이런 부분적인 용도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얼굴 전체에 사용하고 이렇게 뜯어내고 한다던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코팩 정도에 사용할 것 같고요. 굳이 기존의 슈렉 머시 오프팩을 쓰시는 분들은 이 뜯어내는 피로프팩으로 건너 가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되게 답답하기도 하고, 고추장스럽기도 하고, 예. 네. 괜히 좀 뭐라 그럴까. 많이 나오는 팩 종류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질 제거를 해서 피부는 뭔가 어, 맨들맨들해진 느낌은 있어요 맨들맨들해지는 느낌은 있고 예.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아이소에서 나온 로즈 리프레시 마스크 이 팩을 해볼게요 이팩 같은 경우는 이제 알로에겔 같은 제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러한 젤 제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됐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요런 지금 보이시는 요런 약간 무리끼리한 입장, 요런 거는 장미꽃잎이에요. 장미꽃잎, 장미꽃잎이고, 이렇게 각질 제거를 한 이후에 항산화라던가 이렇게 비타민 C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이 로즈 팩을 이용하면 안색 개선에도 좋고, 잡티 개선에도 굉장히, 좋으면서 피부도 수분 공급을 한번 해주는 그런 효과를 더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팩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한번 얇게, 얇게 바른 거 맞죠? 또 카메라라서 티안 나는 거 아니고. 얇게 한번 발랐는데, 여기에서 위 이제 다시 한번 두툼하게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얹어줄게요. 이번에는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바를게요. 그래서 이 팩같은 경우는 그냥 하고나서 씻어내면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아마 지금 이렇게 바르고 나서 바로 이제 클로징 멘트를 할것 같아요 그냥 뭐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팩을 하고 난 다음에 어 바로 내 피부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진다 그건 좀 그저 화장품만의 약간의 가제 광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꾸준히 사용해야죠. 꾸준히 사용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한번 두툼하게 다시 올리고 있어요. 이팩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올리브영 하우레를구 얘기했지만 프레시라는 프랑스 화장품이 있는데 되게 백화점 브랜드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서. 거기도 로즈팩이 있어요. 로즈팩이 있고, 그리고 블랙티팩이 있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두개다 팩이 좀 괜찮았어요. 되게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계속 쓰고 싶을 만큼.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계속 쓰기 좀 그랬거든요. 둘다한 10만원, 15만원 이렇게 하는 팩이에요. 물론 용량은 100ml 에요. 그에 비해서 이 아이소이 로즈 리프레쉬 마스크. 이 팩은 50g, 50ml 들어있고, 가격은 2만원, 세일에서 2만원 중반 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되게 좋아하게 썼던 기억도 있고, 이제 테스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테스터를 봤는데, 재질이며, 향이며, 이렇게 붙어있는 이러한 재, 뭐라 까 장미꽃잎이며, 되게 굉장히 유사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 이게 뭐라 그럴까. 저렴이버전? 아니면 가성비가 좋은? 그래서 바로 사서 지금 하울 영상을 올리고 오늘은 이렇게 사용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계속 제가 덧바르는데 저는 이거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건조한 부위라든가 신경쓰고 싶은 부위 덧바르거든요. 그래서 덧바르고 이팩 역시 한 15에서 20분 후에 씻어내면 되는 팩이에요. 그래서 이팩 같은 경우는 불가리안 로즈 추출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왜 로즈 추출물 하다 보면 되게 말이 있잖아요. 뭐 다마스크 로즈, 불가리안 로즈 뭐 이렇게 있는데 아마 지역이라던가 약간의 뭐 효능도 살짝 아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조만간에 장미 성분 이야기 편을 이제 찍을 예정이고요. 어, 오늘은 이렇게 팩두 가지로 각질 케어 한 다음에 바로 수분 공급해주는 팩으로 해서 이두 가지로 한번 세트 구성을 해보았어요. 저번 날에 산 하울 영상으로.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약간씩 음, 시원한 느낌도 나고 점점 약간 또 마르고 있는 느낌도 살며시 들고요. 그래서 조금 더 두툼하게 발라줘야 될것 같은 생각이 지금 드네요. 바로 네, 했던 그런 느낌이고 어 그래서 오늘은 하울 영상에 이어서 그 하울 영상에 산 제품을 한번 써보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품은 어, 이 팩은 제가 지금 써보고 있지만 네, 제가 어느정도 확신이 있고 기존에 비교 대상이 있는 팩이어서, 있는 음, 팩이라서, 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팩 같은 경우는. 음, 괜찮을 것 같고, 슈렉팩이 슈렉팩, 피로프팩 같은 경우는, 아, 솔직히, 네, 저라면 다시는 안살것 같아요. 그냥, 워시오프팩, 워시오프팩으로 그냥, 계속, 밀고 나갈 듯, 싶네요.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한번, 이제, 피로프팩하고, 워시오프팩, 어떨 때 쓰냐, 라고 이제 비교해 드린다고 했는데 웬만하면 워시오프팩 그냥 쓰세요. 피로프팩은 너무 쓰기도 불편하고 아 그냥 예 신경질 약간 날 수도 있는 팩이라서 그냥 있던 거 쓰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좋으셨다면 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